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에 대해서 오늘 연습해 보겠습니다. 같은 음을 점점 크게 그리고 점점 작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. 공명을 이용해야 돼요. 공명 스윙에 대해서 어, 설명했죠. 해보겠습니다. 아 이렇게 입을 올려줄 수도 있고. 이렇게 코를 올려줄 수도 있어요 코를 올려주는 걸 주성 쪽이라고 한다 보면 입을 올려주는 건 흉성 쪽이라고 할수 있겠죠